석기2 1 2 2년 광물체집 및 운반 임무를 수행중이던 민간우주선 노스트로모호는 낯선 외계행성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접하게 됩니다. 결국 신호를 따라 LV426이라는 미지의 행성에 도착하게 된 그들.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치 한입 깨문 오징어링처럼 생긴 낯선 우주선과 거대한 몸집으로 처져 빠져있는 외계인의 사체였는데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이후 등장하게 될 어떤 괴물에 대한 복선이자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 초유의 떡밥으로 남아 있었던 외계인의 정체 자, 본격적으로 에일리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분들을 먼저 모셔봐야 할것 같죠? 미지의 별에서 온 인류의 창조자, 엔지니어를 소개합니다. 일명 스페이스 자키라고 불리우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들은 첫 등장시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면상 디테일 덕분인지 여기저기서 코끼리 같은 머리를 가진 거대 외계인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나오면서 엔지니어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것은 물론 no not a map an invitation from whom? we call them engineers engineers? 마치 코끼리처럼 보였던 웅장한 비주얼 역시 그냥 헬멧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보인 거였다는 뜻밖의 허무한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죠. 아무튼 영화상에서는 2m를 훌쩍 넘는 커다란 키에 창백한 피부와 새까만 눈동자, 폭발적인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무려 인류의 창조자라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만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첫째 에일리언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생체 살상병기 일명 검은 액체를 만들었거나 발견한 장본인이라는 것 둘째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류를 창조하였고 다시 멸망시키려 했었다는 것 셋째 자신들이 만들어낸 생체 병기로 인해 멸망하거나 혹은 멸망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뭐 워낙에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 이분들 얘기엔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기도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엔지니어들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미지의 생체병기 검은 액체는 말 그대로 검정색의 끈적한 액체 모양을 한 유기체로서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 침투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감염된 생명체는 dna 구조가 강제로 전신 성형을 당하게 되며 이성을 잃고 흉폭하게 날뛰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극중 묘사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이 이 검은 액체를 이용해 제노모프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인조인간 데이비드가 이 액체로 다양한 생체 실험을 하면서 제노모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어? 그런데 잠시만요. 이친구는 대체 뭐하는 친구길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웨이랜드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비드 에잇은 놀라운 운동신경과 뛰어난 학습 능력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예술적 감성과 인간의 감정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데이비드는 곧 자신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자뻑에 취해 서서히 위험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검은 액체를 이용해 엔지니어들을 멸망시킨다던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각종 실험을 일삼는 등 스스로 완벽한 창조주가 되고자 대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I am your 참고로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에일리언 시리즈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인조인간 장명법칙에 따른 결과로서 1편의 애쉬와 2편의 비쇼, 4편의 코레이은 알파벳 순서에 따른 장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자연스럽게 흑화해버린 성능 좋은 알파고 로봇 정도로 해두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만악의 근원인 데이비드가 온갖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초기 형태의 에일리언에는 과연 어떤 녀석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텐션 플리즈, 지금부터 한 놈씩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지렁이들이 검은 액체에 노출되면서 탄생한 일명 해머피드라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평상시에는 머리 부분을 둥글게 말고 있는 얌전한 새색씨 같은 느낌이지만 앞에서 뭔가 알짱거린다 싶으면 격하게 두팔 벌려 환영해주는 인사성 밝은 친구였죠. 물론 방심하는 순간 튀어올라 팔을 부러뜨린다거나 순식간에 입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할듯 싶네요.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디커는그 출생 과정이 약간 복잡다단한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검은 액체에 흥미를 느끼게 된 데이비드가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할로웨이라는 남자에게 몰래 먹이게 되면서 가열차게 스타트. 이후 감염된 할로웨이가 여친이었던 쇼와 깊은 몸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쇼의 몸 안쪽에서 트릴로바이트라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치 낙지와 쭈꾸미를 5대5로 비벼 싸놓은 듯아스트라란 느낌 이후 폭풍 성장을 거친 뒤에는 급기야 엔지니어를 덮쳐서 숙주로 삼을 만큼 거대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엔지니어의 몸을 뚫고 나오게 되는 개체가 바로 디컨입니다 하... 정말 드럽게 길죠? 암튼 디커는 뒤통수가 좀더 뾰족하고 꼬리가 없는 등 일단 외형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제노모프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중턱 대신 갑툭티를 시전하는 위턱이 달려있어 한층 새로운 느낌을 자아내 주었습니다. 어쨌든 차기작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친구였네요.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등장했던 네오모프는 페이스허거의 유충 삽입 과정 없이 직접적인 감염으로 탄생하게 되는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제노모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평상시에는 식물 형태의 알주머니 상태로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공기 중으로 검은 입자를 살포 곧그 상태로 숙주의 몸 속에 침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몸을 뚫고 나오면서 재기발랄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어두운 색계통인 제노모프와 달리 새하얀 우유빛 피부를 가졌으며 극중에서는 데이비드와 교감을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은근히 애완용으로 적합한 반려모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원시의 에일리언인 만큼 극도로 공격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녀석이니 그런 똥멍청한 생각은 넣어두는게 좋을 것 같네요 프로토모프는 데이비드가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낸 이른바 프로토타입 제노모프의 최종 단계라고 할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일단 검은색의 외피와 날카로운 꼬리 디자인, 강력한 이중턱과 산성혈액 등 기존의 제노모프와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에 지혜비도 못 알아보는 흉폭한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아 이제서야 진짜 에일리언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던 친구였죠. 어쨌든 현재까지 영화 속에서 그려진 프로토타입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또 어떤 녀석이 등장하게 될 런지는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명 오버무프 라고 불리우는 에일리언의 알은 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적인 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단단한 껍질 대신 부드러운 가죽과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주변에 숙주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한 뒤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잠들어 있던 페이스허거를 내보내게 됩니다. 오로지 퀸 에일리언만이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공식화된 설정이긴 하지만 1편의 감독판을 보면 죽은 줄 알았던 동료들이 에일리언의 알로 변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알아본 검은 액체의 특성상 이래저래 불가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줘야겠죠? 말 그대로 얼굴을 안아준다 라는 뜻밖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름을 가진 페이스허거 알 속에서 튀어올라 숙주에게 일방적인 프리허그를 시전한 뒤에는 몸속에 있던 에일리언의 유충을 숙주의 식도를 통해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페이스허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죽게 되며 만약 그 전에 억지로 페이스허거를 떼내려고 하면 산성피로 인한 피해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매우 냉저하다고 하네요. 하긴 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어차피 골로 가는 건 매한가지라 얘네들이 붙으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영화상에서는 너무 작게 나오긴 했지만 로열 페이스 허거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무려 퀸 에일리언의 유충을 품고 다니는 페이스 허거라고 합니다. 뭐랄까 에일리언계의 금수저라고 할수 있겠네요. 페이스 허거를 통해 숙주의 몸 안에 들어간 에일리언의 유충은 곧 숙주를 인큐베이터 삼아 쑥쑥 성장하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숙주의 가슴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체스트버스터라는 이름은 이 때문에 붙여진 일종의 애칭으로서 현재까지 2단계의 제노모프를 일컫는 공식 명칭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체스트버스터는 작은 뱀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허물을 벗고 성체가 되는 걸로 묘사되는데요. 숙주의 종류에 따라 그 외형이나 특징은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에일리언 1편에서 테스트버스터가 튀어나오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한 배우들의 리액션 탓에 예고 없이 촬영한 장면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사실은 세 번에 걸쳐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촬영된 장면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장면은 이후 스페이스볼이라는 영화에서 재기발랄하게 패러디된 바 있는데요. 원작에서 케인 역을 맡았던 존 허트가 다시 한번 등장하여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목소리> oh no, not again. 자, 그렇게 모든 단계를 마친 제노모프는 드디어 허물을 벗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미끈미끈한 피부를 가진 성체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성체의 모습은 체스트 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유충이나 숙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외형과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노모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